우리가 오늘 이 시간 콜링 콜이라는 말이 나오죠?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명은 크게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소명이 있고 또 어떤 소명이 있죠? 우리 직업,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시는 또 소명이 있죠. 내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다. 내가 뭐 일터 사역자 소명을 받았다.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그 소명을 어, 이 시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우리,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이제 소, 우리가 구원에 관계된 소명에는 어떤 소명이 있죠? 외적 소명과 내, 내적 소명이 있는데, 그,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근데 내적 소명은 거기에 특별히 택한받는 자들하고 관계된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런 내적 소명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란, 유럽, 이태리를 포함한 유럽, 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어, 아메리카 전 대륙,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홍역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트리, 특별히 미국에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뉴욕이 굉장히 심합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가 지금 있는 지역, 우리 목사님들이 있는 <웃음> 지금 정착한 지역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왜 하나님이 우리 사역팀을 이곳에 부르셨을까 이거 이제 우리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사역이 있어서 뭔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지역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구원과 관계없는 소명입니다. 사역과 관계된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우리 지금 이 한국과 동남아와 또한 이 미국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능력으로 다 정말 퇴치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부각을 시켜주시네요 이 땅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소명을 우리가 배우는데 방금 전에 봤던 건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그 사역적인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부르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구원에 관계된 소명인데요. 소명에 대해서 배우는데 소명의 종류는 일반적인 소명을 우리가 외적 소명이라고 하죠. 유효적인 소명은 주로 구원과 특별하게 관계된 내적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는 누구시죠? 3일 찬하님 321차나님 맞습니다. 3일 찬하님이고 소명의 방편들을 보겠습니다 딱 생각나는게 말씀들이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섭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소명의 대상자들은 이제 택한 받은 자들이겠죠 자 우리 정말 간단한건데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그 이제 조직신학의 특히 구원론에서 첫번째 출발 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어,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이걸 이해를 해버리세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특별히 내적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걸 좀 유심히 보고 성경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지금 개관을 보면. 자 우리 구원의 단계를 신학자들마다 그어 이렇게 달리 좀 약간 다르거든요. 달리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켈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우리 켈빈 선생님은 자 믿음과 회개의 결과로 중생이 이루어진다고 봤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이걸 좀 따르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회심이라고 하죠. 이걸 회개와 믿음의 결과로 중생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자, 헬만, 이제, 바빙크 같은 경우는 소명과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신앙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회개그 칭의, 성화, 견인, 이렇게 나아간다고 봤고요. 자, 네덜란드에서 수상까지 한, 수상까지 한 우리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칭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중생 자 소명 그 다음에 회심 아그 어, 다음에 성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명은 두 번을 적어놨네요. 한 번은 지우시고 소명, 회심, 성화 이렇게 간다고 보셨고 찰스와치 같은 경우는 중생과 중생이 된 다음에 신앙이 있고, 신앙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칭의 그리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의 하취 같은 분은 소명이 먼저 있고, 다음에 중생이 된다. 그 다음 믿음과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 여기에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신앙은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 회계,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보전.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 같은 경우는, 자, 외적 소명과 중생이 있고, 그다음 회심, 회계와 믿음이 이 신앙,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보셨어요. 또 조직신학자로 유명한 안토니 앤토니 호크마는유효적 서명, 내적 서명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 그리고 회심, 그 다음에 회계, 그리고 신앙 칭의 성화 견인 이런 단계로 보셨어요. 다음에 이제 존 모레이 같은 경우는 소명이 먼저고 그리고 중생이 있다.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양자, 양자로 칭하신 거죠. 신앙, 다음에 성화가 된다. 자 로버트 레이먼드 같은 경우는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회계와 신앙과 칭의와 성화, 양자, 성도의 견인 영화 2 단계를 거쳐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박형용 우리 박사님은 조직신학자이시죠? 자, 소명이 먼저 있고, 다음에 중생, 다음에 회심, 그리고 신앙, 칭의, 그리고 신비적 연합, 견인. 자,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계는 대, 대부분 이 우리 박형용 어, 박사님의 이러한 어떤 견해를 많이 따릅니다. 근데 이 순서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떤 학자마다 어, 견해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체험과도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수신학계에서는이 우리 박 박사님의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저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좀 이렇게 따르고 있거든요. 좀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의, 저의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저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제가 거듭나고 그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제 거룩해지는 단계를 지금 어,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밟고 있는 것 같고 견인 영화 이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소명 콜링이 굉장이첫 번째 뭐랄까요? 우리 구원의 출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소명 어 그리고 이제 이 회개 믿음 중생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죄악들을 다 회개해야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거듭나서, 거듭났다는 건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우리가, 우리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죠?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웰빙 well 중요하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거기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세속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더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성화의 단계에서는 그걸 배워야 가 됩니다. 혹시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진 분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자,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마치 목욕으로 비교한다면, 우리 큰 회개, 우리 거듭나위 한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다가 그 죄를 지을 수 있죠. 이건 우리가 마치 매일, 뭐죠? 세수는 해야 되죠. 목욕은 한 달에 한번 하더라도, 매일 세수는 해야 된 것처럼 우리가 그날그날 죄악된 것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처음 회개라고 예수님을 믿었을때 100, 100가지의 죄를 하루에 지었다면 그 다음 회개하고 10가지로 들고 그 다음 회개에서 5가지 그 다음 회개에서한 가지 어느 단계에 머물면 파, 파, 파테르 단계에 머물면 제약을 거의 안 짓는 분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단계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 단계는 개인의 체험과 굉장히 연관이 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단계를 말하라고 하면은, 이, 박형용 박사님이 말씀하신 단계를 따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소명은 지금 이제, 구원론적 의미에서 소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명이또 하나 있죠 사역적인 의미에서 소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지금 이곳에 왜 왔냐 어떤 그 이제 그러면 여기는 사역적인 의미에서 저를 통해서 구원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건 사역적인 의미에서 소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룰 것은 어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소명이에요. 특별히 이 소명은 우리의 영원자네, 영원자녀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이제 그 이전의 영원자네, 그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게 애정된 자들이 있어요. 사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사실은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반응 안 하면, 정말 그, 초대받고는 잔치에는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떤, 여기는 어떤, 예를 들면, invited 보다는, 여기에서 소명, 내적 소명은 초우순, 선택받은 개념이더고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죠? 시발점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첫 구원적 행위가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없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을 이 로마서 8장 30짜리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하시는 게 우리의 첫 하나님의 첫 구원적 행위인 거죠. 자, 보케이셔널 콜링은 말씀드렸듯이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구원론적인 관계, 구원론과 관계된 어떤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사도들의 진술이 중요하죠. 자 바울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 서 1장 1 5절 어떻게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 내 어머니의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의 나를 하나의 택장하시고 하나의 그의 하나의 은혜로 하나의 나를 하나의 부르시니 정말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초순 한거죠. 그리고 은혜로 그를 부르셨죠. 누가 하나님이 부르는 주체가 하나님인거예요 자,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 볼 거예요. 시작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이라 어두운 데서 누가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자, 여러분, 불렀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죠.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 구원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된 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자,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볼까요? 계시록 요한 계시록 17장 1 4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 싫다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또이기리로다 누가 부르시고 누가 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사도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바울, 사도베드로 사도요원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많으면 그 부르심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어원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원적으로 한번 우리가 자 보겠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동사 부르다 뭐예요? 어떤 사람을 부르는? 부른데... 아니요, 아니요. 예, 이거 이거 헬라어로 먼저 읽어봅시다. 칼레오죠? 아,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명사는 뭐죠? 부르심이건클래시스클래시스 형용사는 뭐죠? 부름 받은, 초청 받은 이건? 클레토스. 클레토스. 클레토스. 클레토스. 클레토스. 아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발전하신 것 같아요. 자, 칼레오하면 그다음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어떤 사람을 부른다, 초청하다, 소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음. 자, 그 다음에, 클래시스 클래시스. 클래시스. 클래시스. 클래시스, 클래시스. 클래시스. 자, 부르심, 소명, 호출이라고 하고요. 항상 구원에 대한 신적 소명인 거죠. 자, 소명하면 클래시스 하면 돼요. 클래시스, 클래시스. 자, 부름 받은, 초청 받은, 호출 받은 어떻게 읽어요? 클레토스. 클레토스. 클레토스. 클레토스, 클레토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눈 감고 칼레 영어의 콜레해당 하죠. 자, 동사는 뭐죠? 부르다, 칼레오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칼레오. 자, 뭐 콜링은 그래. classes, 클레시스. classes. 클레시스. 자 형용사 부름 받은, 콜드, 뭐처청 받은, 호출 받은은, clitoris, clitoris, c l i t o s 자,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원을 어원을 보면 어, 칼레오는 이제 이제 쓰인 용례를 보면 자 능동태로는 하나님이 부르다 호체라 소집하다 해서 누가복음 6장 46절과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쓰였고요. 수동태로는 부르심을 받다 소집되다 는 마태복음 2장 23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쓰였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도 사실 칼레오에서 칼레오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는데요. 자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8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부르다 여기에서 칼레오를 쓰고 여기는 구원과 연관된어떤 부르심이죠 자 로마서만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을 펴보세요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부르심 할 때는 클래시스란 말을 썼죠. 자,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행용사로 클레시, 클레토스가 어떻게 생길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려 게하 함이라 함 이렇게 라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자 그게 직접적으로 안보이는데 자 여기 1장 1절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은 할 때, <웃음> 클레토스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를 배우셨으니까, 자, 칼레오, 클레시스, 클레토스는 알고 있어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레오, 클레시스, 클레토스. 다시 한번. 칼레오, 클레시스, 클레토스. 예, 좋습니다. 자 소명의 종류에는 일반적인 소명 또는 외적 소명이 있고 유효적 소명과 내척 소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받으라는 구원으로 초청이죠. 일반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부르세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그 먼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창함을 받아 인바이티드 된 사람이 사실은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소명과 연관된 거예요. 인바이트는 됐는데 초순된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유효적 소명, 내적 소명과 연관이 돼 있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내적 소명을 가진 자들이죠. 만세자네 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로 예정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내적 소명 또는 유효적 소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소명과 그 유효적 소명 또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 소명은 하나님 모든 죄인을 부르시죠 근데 구원받는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죠 자 일반적 소명을 카톨릭이나 이 WCC를 따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부르시죠. 그러나 예정된 자들은 별도로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없어요. 알 수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명과 외적 소명을 굉장히 어쨌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단체에서 굉장히 이것을 어 뭐랄까요? 오해해서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고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인바이트도 됐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인바이트 하시기 원하세요. 이건 일반적인 소명 외적 소명과 관계되어 있고 네,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오죠. 이건 유의적 소명 내적 소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미혹이 되세요. 그래서 미혹이 되시니까 그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쵸? 택한 받은 자들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않기 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은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있다는 말이에요 내적 소명을 받은 분들 중에 특별히 이분,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두려운 게, 늘 제가 예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광야 그 남자만, 그 굉장히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대군이 와서 그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요수와 갈렙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거죠. 내적 소명을 가진 자들은 이 음성이 들릴 겁니다, 아마. 그런데, 광야에서 죄질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근데 현대는 죄질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입성하는 거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그 비율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비율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왜? 현대는 죄짓기 너무 쉬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내적 서명이 있는 자들 주의해서 들으세요 항상 60만 중에 두명 들어갔다 출애급에서출애급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이제 가난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60만 중에 두명 들어갔어요 몇프로예요 0.001%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항상 기억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다른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사실은 이제 우리를 부른데 그 발령자가 누구예요? 예, 3일 찬하님이세요. 자, 성부하나님은 유효적 성명의 특수사역자인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가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이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여러분이 부르시는 모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자, 근데 자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세요. 자,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부르세요 보겠습니다 마태음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의를 원하고,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모신지 배우라. 나는 나이는 의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왕너라 하시니 자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부르세요 자자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자 우리 성부하나님은 성자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시고요. 성자하나님은 성령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쵸?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자 자, 우리 소명자 The One Who Calls 는 누구? 트리니티 삼일체 하나님 아, 네. Elohim 하나님이시죠 응. 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자 여러분 들리세요? 부르고 계시는 게자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여러분 오늘 소명에 대해서 배우는데 소명이 어떤 정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소명의 방편들이 있어요. 어떻게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지 볼까요? 자, 이런 중요하니까 한 절씩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His Word인데, 로마서 10장 17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일. 자, 말씀이 시발점인 거죠. 자, 방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루에 말씀, 몇 시간씩 보세요. 저도 얘기해야 되는데 최근에 말씀을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 2시간 말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하루에 30분 기도 1시간 말씀은 꼭 지키도록 합시다. 저부터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걱정 의심이 많아서 이러지 못했는데 회개할 부분인데요. 특별히 말씀은 어떤 우리의 소명의 방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방편 중의 하나가 누구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자, 사역자들인데 우리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 7절로 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자.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이런 전해 주는 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죠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자 이절로 구절을 마태복음 22장 이절로 구절 한 절씩 겨동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왕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종들이죠 종들. 사실 여기 종들은 구약의 많은 종들인데요. 자 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자한테 오소서 하라 하였다니 그러나 들은고 어떤 사람은 장을 사람은 장사로 왔으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왕이 그 일반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런데...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라 한대 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우리가 로마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스 2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죠. 자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8장 28절 하나님의 섭리를 다룰 때, 프라비던스를 다룰 때 많이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자, 소명의 방편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섭리.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섭리 자자 자, 소명의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소명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소명의 방, 방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섭리 자 소명의 대상자들을 보면 일반적 외적 소명의 대상자들은 누구죠? 자, 인바이트들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바이트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수 없지만, 유효적 내적 소명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다. 그 이유는 이소명은 피택된 죄인들에게만 유효하기 때문니다 어떤 우리는 모르지만 영혼제를 선택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적 소명이 작용이 되는 거죠. 자, 이해 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보면 자, 여러분 결론을 보면 소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소명의 방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가서 여러분 소명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구원지좀 읽어볼 거예요. 시작 만세전에 만세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 만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받로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초대가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받로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가 소명이죠. 그 다음 어원적으로는 칼레오 다음에 명사는 클래시스 클레토스 칼레오, 클레시스, 클레토스 어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소명의 종류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 이걸 자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죠 내적 소명은 특정된 사람, 구원법에 예정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얘를 Invited라고 표현했고 얘를 초우순이라고 표현했죠 을그 다음에 소명의 발령자는 삼일째 하나님이다 그다음에 소명의 방편들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외적 소명의 대상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내적 소명의 대상자는 구원받기로 피택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는데 다 쉽죠 여러분? 그냥 이건 암기를 하세요. 음. 자, 이거 뭐죠? 이게 튤립이라고 켈빈지의 오대결이죠. 뭐죠? 읽어볼까요? 시이자. 터 데프레이브. 뭐죠? 이게 데프레이브죠. 전적타락이죠 음. 다음에 얘가 뭐죠? 어, 언컨디셔널 일렉션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음. 얘는. 디 어떤 뭐 죠？제한 속죄 죠？얘 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 인 은혜 죠？얘 는 perseverance of the, the saints 성 도의 견인 이 죠？여기 여러 분이 이제 그 동의 안하실 수도, 안할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교 회가 속해 있는 교 단이 야. 이런 켈빈주의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튤립 하면 T 하면 Total Depravity 따라해봐 Total,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a 하면 Limited, Limited Atonement I 하면 Irresistible, Irresistible Grace. Grace P 하면 Person. Person of the Saint 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음. 아멘? Yeah. 네. 쉽죠? 자, h